안녕하세요. 다나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음, 여러 학생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서 연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왔는데, 음, 제가 올해로 딱 10년 차인것 같아요 강의를 한지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처음에는 어 여러분들이 아신 직업훈련 학교 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연봉이 2000만원 정도 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한 달에 뭐100 80, 150 정도 벌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근데 문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시켰고 6시가 원래 퇴근인데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면 엄청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오시는 강사님을 보니까 시간당 3만 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4시간만 하고 가셔도 12만 원이고 일주일 5일을 오시면 은 60만 원이고 그렇게 해서 2주를 오시면은 120만원이고 제 월급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예요 물론 그 선생님은 저보다 연차도 훨씬 되셨고 나이도 좀 많으셨어요 근데 과목은 세무 쪽이셔가지고 세무 쪽은 지금도 돈을 훨씬 더그거보다더 많이 받는 학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열등감이 휩싸였다고 해야 되나 비교가 돼야 된다고 했어야 됐나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바로 저도 때려쳤어요. 한 3개월 만에 때려치고 어 다음으로 갔던 데가 컴퓨터 학원으로 들어갔는데 컴퓨터 학원 가기 전에 그래도 뭔가 직업훈련학교 출신에다가 저는 컴퓨터 전교사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훈련교사 자격증도 있고 컴퓨터 자격증은 뭐 이미 20개나 있고 뭐, 이리저렇게 자랑할 만한 저만의 그 컴퓨터 강사로서의 커리어들이 좀 많았었죠. 저는 게다가 웹디자인도 할수 있었고, 포토샵, 뭐,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좀더 돈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을 좀 찾아서 떠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찰청 정보화 교육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돼서 돈을 곧잘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번으로 이동했었던 때가, 어그 구청에서 얘기 그 가르치는 그 선생님 그 어르신들 가르치는 컴퓨터 선생님 요걸로 가게 됐어요. 거기도 월뭐음 얼마 정도였냐면 시급이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였었던 걸로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음 입사하러 가고 있는 뭐 버스 기차 아니 지하철 안에서 입사정지라고 해야되나 한마디로 잘린거죠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그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거였으면 좀 일찍 얘기할 것이지 제가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20대 초반 중반 이었으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어르신들이 싫어할 것 같다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러면 좀 일찍이라도 얘기를 해줄 것인가 그쵸 되게 화가 나죠 그랬다가, 이게 좀 지나와가지고, 음, 컴퓨터 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H 컴퓨터 학원이 있는데, 그 컴퓨터 학원에, 컴퓨터 강사들의 월급이, 그니까 러 한마디로 시급이, 시급이 월 만, 그 시간당 만원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4시간을 하면은 한 과목을 받으면 4시간이니까 4시간을 하면 4만원이고 8시간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 8시간이거든요. 8시간 하면 8만원. 일주일로 따지면 5일이니까 40만원. 뭐 주말까지 해가지고 주말 수업도 뭐 6시간 정도 되니까 6만원인거죠. 그래서 저는 주말 수업을 들어가게 돼가지고 첫 달에 6만원씩 사주니까 6,4,24,24만원이 저의 첫 컴퓨터학원 프리랜서로서의 월급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조금 더좀잘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한 과목 평일에 과목을 하나 더 받아서 조금 더 월급이 늘렸었고 그 다음 달에도 과목이 늘어가지고 저녁 시간까지 받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을 하면서 일을 했죠 그러면서 어 25살, 20, 그때 25살 때쯤에 제가 받았던 월급이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랬다가 지금은 그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흐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그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은 것들했어요. 을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이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해외취업반 강의도 있어가지고 그런 해외취업반 강의할 때는 시급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거의 거의 두배세배 정도 되는 어그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하루에 뭐 시급이 두세배 정도만 올라도 사실은 저의 연봉으로는 거의 두세 배씩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일을 하다가 여차여차여차 여차 여차 흘러와가지고 지금은 그때처럼 매일 나, 강의를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가지고는 못해도 30배 정도는 는, 월, 그, 시간당 수익을 좀 가지게 됐죠. 뭐, 물론 못할 때도 있어요. 그 기관에 따라서 달라요. 기관은 굉장히, 어, 국가 기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단위이지만, 그렇게 못줄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제서야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기 때문에 석사고 석사 딴 후에 이게 경력이 또 쌓이면 돈이 또 달라지고 박사이면서 또 경력이 쌓이면 또 달라져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관공서나 국가기관 나갈 때마다 더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의, 저의 월급은 조금씩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프리랜서 강사로서 월급이 계속 오르게 되면 갈 곳이 좀 없어져요. 한마디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는 결국은 이 강사들이 다 자기 교육 업체들을 다 만들게 되고 그러는 건데 저는 사실 왜네 자체 강의를 하지 않냐라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체 강의를 열어도 돼요. 충분히 지금 열어도 되고 시간적 여유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거를 제가 내게 되면 거기에 매진을 하게 되고 뭐 사무실, 뭐 강의장도 구해야 될 것이고 뭐 내가 상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진해야 되는 거죠 사무실에. 그러려면 뭐좀더 재미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걸할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가끔 가끔 들어오는 강의들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네. 정규 과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게 먼저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안 만들고 있고요 아마도 마흔쯤 가까이 됐을 때는 아마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프리랜서로 강사를 꿈꾸고 계신다면 특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컴퓨터 선생님이죠 저는 OA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활용능력 뭐 이런 사무자동화 이런 자격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웹디자인을 거쳐가지고 쇼핑몰 창업 분야로 들어왔는데 어 저도 향후에는 쇼핑몰 창업 분야 이후에 또 다른 과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뭐좀더 재미있는 과목이 생기고 사실 저는 중국에는 나중에 하고 싶은 건 자기 개발 강사를 되게 하고 싶거든요 제가 조금 더 성공을 해야 그런 걸할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더 부단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컴퓨터 강사나 뭐 저처럼 이런 전문 강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그런 꿈을 계속해서 이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